자연은 아주 무섭고 잔인한 것이죠이런 작은 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곳도 위험이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자 이런 자연에서는 식량과 물을 구하기 매우 힘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죠 <목소리> 이런 산에서 물을 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자 요즘엔 날씨가 많아서 등산 객들이 아주 많은데요. 제가 이럴 때 어떻게 물을 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, 제가 좀 땀을 흘린 상태라 아, 목이 좀 마른데요. 수분은 빨리 보충해줘야겠습니다. 빨리 찾으러 가죠. 자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버려진 물병들이 많습니다. 제가 오늘 그런 걸 찾아서 바로 생존할 건데요. 그 물병들에 조금씩 남아있는 물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병을 찾던 도중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. 으 여러분, 아직 방카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제 독충이나 이제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. 오 이야... 오우 이 정도면 몇 시간은 거뜬하겠군요. 자, 그럼 이제 식량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햇빛에 많은 수분과 열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. 쉽게 먹어서 찾으려면 돌이나 썩은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 이제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요? 빨리 썩은 나무나 돌 같은 걸 들어서 먹을 거 찾아보겠습니다. 이런 큰돌 아래에는 아주 귀하고 맛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. 여 여러분 오씨 야 여러분 전갈이 나왔습니다.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요. 이제 이건 제 간식입니다. 그 이후에도 여러 개의 돌려들어 봤지만 아쉽게도 정갈차찾수 없었습니다. 한 마리만 먹어야겠군요. 보통 요리를 할땐 불이 필요하는데요. 하, 근데 사에서불 치잖아요? X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햇빛에 익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이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하지만 다른 방법에 함께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. 자아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와 건조가 드디어 다 됐습니다 아유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어우 배고파 죽겠네요 아주 말끔히 건조가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거 엄청나게 먹음직스럽게 변해버렸네요 저의 간식 자 여러분 정갈알 먹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끝에 보이는 이침 있죠 요것만 제거해 주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제거됐습니다 가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마디만 더 자를게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번에 더 잘랐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첫끼네요자 그럼 저희 간식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맛입니다 무슨 고소한데? 살짝 향이 있어요 어, 짭짤하기도 한데요 되게? 어쨌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생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엄청난 생존 날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혹독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연에서 생존하고 싶다면 골고루 먹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다음 생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처음에 진생인 놈인 줄 알았어요 오이씨 자세히 보니까 맨 사람이더라고요 야, 사람이 저렇게 다할수 있나? 아까 보셨어요? 뭐에 주스 먹어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, 와, 정말 먹고 있었어. 이게 사의 짐승이야.